색깔 이쁘죠 색깔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 제 얼굴 색깔 말고요 예 저는 지금 두부 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부 부침 오늘도 어김없이 예팔락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음식을 종식해와서 저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고 음식을 나눠서 먹습니다 저는 오늘은 두부부침 만들 거고요 어제 제 구독자 한 분이 LA쪽에서 김밥 만드는 재료를 되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하고 전다 같이 김밥을 만들어 갖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담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는 싱글들 모임이고요 혼자 온 사람들 혼자 온 사람들인데 저렇게 큰 r 비들 클래스 A 51뭐 이런 데서 혼자 살아요 혼자 온 사람들 싱글들 모임이고요 저쪽 대각선 대각선으로는 크리스천들 모임이고요 더 뒤로는 또 이제 같은 r 비 제품들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이고요 별의별 모임이 다 있어요. 각자 취미 활동에 맞게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. 저는 두부부침, 두부부침을 만들어서 이제 갖고 나가서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. 색깔 이쁘죠? 색깔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. 제 얼굴 색깔 말고요제 얼굴, 제 얼굴 색깔도 아주 빨갛게 익은 것 같아요 아 오늘 햇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햇살이, 햇살에 얼굴이 좀탄것 같아요 예, 익었어요 좀 빨갛게 음 그래서 음식 솜씨가 하루하루 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그룹 모임에 같이 있다 보니까 매일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 만들어 갖고 어, 같이 먹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좀 귀찮은 느낌도 있었는데, 음, 매일같이 이렇게 해다 보니까 그냥 재밌네요. 음. 아주 잘 노랗게 잘 붙여진 것 같아요. 타지도 않고. Sushi 이 i s u t h i s is the sushi. I broke it all u So yummy! I'm made of a p o o k l o o k This one? Oh. Mm. Ooh, that right, mm. you this one? That i e s a t a s t i c Alright, o u t h r o this one. Oh, look at that. I'm gonna e l t t l e b i n o e r e